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남양주시 외부읍 월문리에 있는 요적사 계곡을 찾아갑니다. 길을 찾아가는데 꼬불꼬불하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계곡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계곡 입구에서부터 계곡이 끝나는 지점까지 사랑이 주차장을 이룰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있던 곳이니다 그런데 코로라나가이 계곡을 완전히 죽여버렸어다 일단 접근건디면 계곡 이용이 불가가는데 그런데 왔다는 왜 그런가 그 옛날에 엄청하고 인파가 몰려있던 지금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쭉 쳐다보겠습니다. 계곡을 따라 지금은 인파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계곡을 쭉 따라 오는가 합니다. 근데 사실 왔다가 온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폭포. 폭포를 보기 위해서가 왔 폭포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저 앞에 보이네요 지금은 가뭄이 있어서 얼마 전부터 비가 내렸지만은. 가뭄이 있어서 폭포에 물이 졸졸졸 입니다. 칼칼칼이 아니고 네, 폭포에 수심은 낮아 보입니다. 아 그래도 이 가뭄에 물줄기는 있어요 물줄기가 다릅니다. 사실 이 물줄기는 저묘적사 옆과요조사에서 나오는 어 물들이 이 계곡으로 쭉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폭포를 이룹니다 지금 폭포수 안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사는 거 보면은 아마 물이 굉장히 맑은 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한때는 여기 엄청난 인파가 있었는데 이 폭포수 옆에 말길이터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차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옛날에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아주 깨끗해요. 막습니다. 저 밑에 물고기가 보이죠 안보인다고요 <웃음> 저는 가까이서 봤습니다. 아, 여기 지금은 풀이 무성합니다만은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 풀들 다 없어져 버려요. 예, 옛날에 그랬다는 이야기예요물 속을 한번 쭉 비춰보고 있습니다. 아, 폭포수 저거 시원해요, 시원해. 예, 네, 이렇게 요조차 계곡의 폭포를 만나봤습니다. 멀줄기가가느지만 한때 분승했던 이 묘적사태고 그 한때라는 그때는 언제였나 조금 이따가 사진으로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묘적사의 폭포를 보시고 계십니다 근데 옛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나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코로나거기 전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던 이 계곡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 드립니다. 옛날 모습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에는 여기에 피서를할수 있는 장소로서의 금지사항이 딱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여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방석을 깔고 옷자리를 깔고 물장구를 치고 가족과 친구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곡 곳곳에 주차장에 있는 차들 보세요 사람들 폭포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네, 여기 아까 보였던 폭포 그 앞쪽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폭포에서 물장구를 치고 했던 요적사 계곡 그 때는 불은 많이 있었네요. <웃음> 아, 식당도 자가 면 이렇게 많은 차들이 있었습니 지금 보세요. 오늘은 북부 주차대어 있는 차량 이것이 함께 여주차 거울이 여기에는 여족사 입구까지 쭉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계곡에 있는 식당들 그 먼지에나 한두껏 보고 여족사 계곡에 흔적을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수원지입니다. 여족사 계곡에 물이 내려오고 곳, 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겠습니다. 여절사 계곡 바로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에서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가구는이친는이지구그이친구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 맨 위쪽에 있는 식당을 한번 찾아보고, 중간에 내려오는 식당입니다, 이쪽은. 식당과 바로 계곡이 또 바로 앞에 있어요. 식당을 이용하시면서, 여기 계곡도 이용하실 수가 원래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사람이 없죠. 아, 시원해 보여요. 이 식당 주인이 지금도 잘 다듬어 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식편을 하실 수 있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날에 오면 은 함께 분승했던 식당들이 지금은 죽어 있어요 영업 중단한 건지 협한 건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어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아마 이쪽에도 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쪽에 한때는 엄청난 인파들이줄 서서 기다려서 식사를 할수 있을 정도로 했던 그 계곡인데 사람이 없고 식당도 문을닫가놨습니다 네, 시원해 보이죠 보시면은 밑에 계곡이 있고 그다음 그 계곡 위를 이렇게 나무들이 다덮어버렸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또 식당이 있는데 이쪽으로 쭉 해가지고 계곡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식당이 영업 중이지만은 제가 찾은 시간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자, 계곡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계곡을. 네. 여기 내려가려고 그러면 안쪽으로 쭉 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식당 안쪽에 지금 형상이 트여져 그, 그, 그 있고요. 언제든지 식사, 주문만 그 하시면 식하실수 있네요. 아, 계곡이 좋습니다. 어, 좋네요, 계곡. 네, 이렇게. 묘적사계곡, 한때 엄청난 인파가 몰려던 이 계곡.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가 완전히 계곡을 덮어버렸습니다 묘적사계곡 다시 수많은 인파가 찾길 기다면서 왔다가 왔습니다.